<웃음> 한여주의 비하인드 지금 이번... 해피니스 제작 발표회 하러 고양시? 예. 강아지 시는 어, 없어? 우리 그때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경림 언니한테 카드 잠깐 조금만 한거 써야 되는데 나 경림 언니가 어사해 본다고 음. 시트에 있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제 만한거 하나 샀거든. 난 경리 언니를 정말 좋아해. 경리 언니가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응.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연예인인 거 알아? 빠져 빠져 늘게 빠져 버려 고갈 때. 이거 안모르지 모르겠지? 여기 해피비가 구. 청주 내가 청주 살 때. 응. 마무리 항상 응원하는. 매일 음, 뿌리는 향수. 차에 그냥 두고 뿌려. 디즈니 플러스 런칭 행사 갔다가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. 약간 눈도 좀 생명력이 있게 생겼어. <웃음>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다가 추억에 젖어. 그 사진 다 이렇게 올린 것 중에 반창고도 없고. 음. 유산도 없고 또 뭐가 없지? 비티 인사이드도 맞아.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도 올려달라고 해서 찾는데 사실 사진이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. 없어졌나봐. 올릴만한 사진이 없더라고. 음. 아쉽게. 사실 가을 겨울 되면은 트티 인사이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. 안창고는 음. 포터가 매력 있었지. <웃음> 지금 not sure if you're a person w h o 로 a person 나 h o 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되게 솔직하고 응. 거침없고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어떤 그게 무서웠는데 좀 겁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을 몇년 동안 하면서 강해졌어 좀 <웃음> 한여주의 비하인드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본을 읽었는데 대본도 너무 재밌었어요. 욕심이 난죠 <놀람> 죽어! 빨리 돼! 해! 해피하게! 피! 희딱 눈물을 흘린 니! 니랑 내랑 스! 스마일 지으면서 해니스무자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<놀람> 진짜 못 보냈다. 이야.. 안나 아니야! 렇게 오! <웃음> 잘어울다한번보와 아아 진짜 나의 주의 비하인드. 비 많은사랑과 많은 시청. 시청. <웃음> 많은 많은 시청. 시청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웃음> 했었어네 <웃음> <됐어요? 웃음> 아니, 아니 오늘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번도한번 썼어요 너무 반가워서